영유맨, 로블록맨.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 직구경을 왔습니다. 미오님, 안녕하세 네! 그리고 리어님. 안녕하세요. 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구독자님 보는데 얼굴 상태 왜 이래? 그렇지. 한거 꾸미고 나올 차례였어. 음. <웃음> 그래. 그리고. 오늘 저희 집 구경을 시켜줄 리아님 아 하가 리, 아니고 아님 안녕하세요 집을 오늘 꾸미기도 해요 리아 리 아, 님 말고요 리아님 안녕하세요이겨면 리아님 집은 어떤 느낌일까? 오 어? 백만장자 저택이잖아 그러게 여기에 친절하게 키친! 주방이고요. 보넛도 음 먹을 수 있고. 음, 맛있다. 패스 해서음 맛있다. 어뭐펫 먹이도 먹이고 하는 거야? 야! 왜? 네? <웃음> 아니 이 정도는 할수 어. 있죠 손님인데. 강아지 사료까지 먹인다고? 여기 놀러와서. 좋다. 이쁘네요. 들어가 볼까요? 똑똑똑. 오? 어? 아 이거. 손님들 펫을 위한 공간인 것 같죠? 목욕도 시키고 어! 펫도! 근데 <웃음> 와 노트북도 있어요? 제 펫은 똑똑해서 노트북에 벌써 다룰 수 있죠 어, 와... 야 이거 펫이 어이구 로블록스도 하네 오. 여긴 제가 목욕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냥 나면 어떡하죠? 와 여기 경기 앞에 또 텔레비전도 있어요. 심심할 틈이 없겠어. 이 화장실은 오 좋네 요야 여기 오. 여기 뭐야? 와 이거 점프맵 아니야? 점프맵이다. 와 점프맵. 스타트. 흡. 와 어려운데? 자 해서. 오 됐다. 오 흡. 자 아, 까비. 오. 될 뻔했는데. A few moments later. 흡. 실패 어 집주인분은 깨고 계신다 역시 집주인분은 남다르시다 남다르시네 잘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모닥불도 있고 간단하게 차 한잔 하자 우리 따르자 따르자 따르자 차 한잔 할수 있고 우차잔잔할래요우차잔잔할래요 <목소리> 음. 음. 음. <웃음> 음, 음, 이건 뭐죠? 이게 물음표가 두 개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많이 고통받은 장면입니다. <웃음> 어 문이 열렸어요? 갑자기. 오, 뭐야?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 <웃음> <웃음> 아이 집에 무덤이 있어? <웃음> 리야이 여기 누울 수도 있어 친구들이 많이 고통받은 장소라고요? 친구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한거야? 여기 님이쪽올라 봐요 야 이거 고문장소 봐 <웃음> 고문하는 다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고문장소 고문 아니에요? 여기 의자에 앉기에서 매달매달 매달 한 다음에 여기 묘지수에 은던 친구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리아도 왔다 갈것 같은데? 리아야 와! 우왜 여기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기가 뭐죠? 들어가 봐요. 앉아볼까요? 뭐야? 와! 들어오지 마! 오! 절대 나갈 수 없는 큐브 공간 같은 거야. 아! 들어오지 말라니까. 어. 구독. 오? 데이비랑 펫이 지낼 수 있는. 와! 깔끔한데요? 여기 이렇게. 오, 이런 거 너무 좋다. 펫도한번 눕혀봐야겠다. 나 요즘에 아끼는 기린을 한번 잡. 자... 어? 내 자리인데 <웃음> <웃음> 쉐도우 드래곤이 탐한다 이거 펫을 키우는 공간인가봐요? <웃음> 자 그리고 여긴 비라고 써져 있는데요 비.. 뭐죠? 우와! 우와 귀여워! 우와 이거 너무 센스 좋다 이거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이구나 어 꿀벌 집이다 오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진짜? 벌집이야 벌집 벌집 음 여기에 또 침대가 있고 오 너무 귀여워 그쵸? 네 너무 좋아요 이건 스크린샷 값이야 찰칵 음. 오 이분이 꿀벌을 또 키우시네 네온 꿀벌 와 음. 벽돌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스크린샷 한번 오. 찍어야겠다 스크린샷 찰칵 너무 잘 지었고. 자, 여기는 뭐죠? 와, 여기 너무 재밌게 생겼어. 와, 이분 너무 <웃음> 귀엽게 잘 찢는다. 아기자기하게. 여기가 제 방이에요. 와, 와, 너무 잘 지었는데? 이 수납하는, 오, 수납하는 공간이, 오, 꽉꽉 찬 느낌이라서 너무 좋다. 컴퓨터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오, 위에 올라가면은 침대도 있고요, 노트북도 항상 있어. 어디 가든 컴퓨터가 있어요. <웃음> 음, 와, 여기 대포 아까 그 공간이네. 한번 타볼까? 어? 탄다면서 왜 아! <웃음> 어디로 가죠? 그러면? 고, 어, 여기... 공간이 있나요? 네, 그냥 초록색 여기요. 아! 와! <웃음> 리아도 온다. 우 <웃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집주인분이 저한테만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해요. 오우? 여기 여기. 이방 안에요? 찾아보세요 한 번.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디 어디 어디. 여기요.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자 빨리 빨리 가세요. 어허. <웃음> 뭐야 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네 매달려서? 아! 어? 오? 와! 여기 성이 있어! 와, 집맨 위에는 성이 있네요. 와.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잘 만들었다. 야 오, 와. 이분 진짜 근데 깔끔하게 잘 짓네? 진짜! 구독자님 저보다 솔직히 한참 어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건축 센스 어, 어디서도 어 나오는 걸까? 너무 잘지었어요 진짜. 진짜 커서 건축가 되는 거 아냐? 저 친구? 인테리어 이런 거? 너무 잘 짓는다 따봉! 어, 어. 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응. 올려있는 아이템인가요? 아! 이번에 나온 아이템 <웃음> 너무 귀엽다 이 고양이 뭐야 이번에 생활 야옹. <웃음> 야호옹 너무 귀엽다 좋아요 리아님 집 너무 잘 봤습니다 아이 뭐 별말씀을요 네? 리아님이에요 리아님 <웃음> 당신 말고요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궁금하네요 꽤 걸렸을 것 같거든?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이 집을 샀을 때가 대작년 크리스마스예요 아, 2년 정도 걸렸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 잘봤고요 2019년도에부터 지어가지고 꾸준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리아님 집잘 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리아님 집.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